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다운스윙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똑바른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레슨에 썼던 많은 내용들이 바로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을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상체와 하체와 클럽이 같이 공에 모여야지 조금 더 강한 힘으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그리고 조금 더 똑바른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다는 라 내용을 많이 레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자, 허리는 셋업 기준으로 아주 조금 움직이겠죠? 자, 어깨는 셋업 기준으로 허리보다는 많이 움직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양손의 위치는 셋업 기준으로 백스윙 탑에 올라왔을 때 허리와 어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허리는 대략적으로 약 2cm에서 5cm 정도 어깨는 대략 한 30cm 정도, 그리고 양손은 셋업에서 백스윙 탑까지 1m 이상 벌어져 있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클럽 헤드는 여기서부터 쭉 넘어가서 뒤에까지 코킹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2cm밖에 안움직인 하체가 먼저 움직인 것보다는 클럽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우리는 조금 더 셋업과 비슷한 모양으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컨택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방향도 훨씬 더툭바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은 클럽헤드의 움직임, 상체의 움직임,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 이세 개의 힘이 모여서 확실히 더 강력한 임팩트를, 힘을 모아서 쓸수 있게 돼요. 하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가 따라오면서 힘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방금 알려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조금 늦게 따라오면서 아무래도 약간 탑볼성 임팩트나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 현상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하체가 들어갈 때 클럽은 하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클럽이 움직여야 된다. 이 클럽이라는 단어에는 헤드, 샤프트, 그립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운스윙 때 클럽부터 보내줘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 캐스팅 동작이 일어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클럽이 움직이게 되면 은 일어나지 않고요. 헤드만 먼저 움직이게 되면 은 캐스팅 동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허리도 멈춰있고 어깨도 멈춰있고 손도 멈춰있고 팔도 멈춰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만 먼저 움직여요. 이렇게 자 이거는 캐스팅이죠. 두번 보고 세번 봐도 캐스팅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먼저 클럽을 움직여야 되냐? 그립을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헤드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립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손목 코킹한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이거는 우리가 끌고 오는 레깅 동작은 아니지만 캐스팅 동작도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레깅 동작은 끌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네, 치키닝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동작과 똑같은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끌고 들어오는 동작은 레깅은 끌어 내리는 거예요. 자, 끌어내렸으면 이거는 레깅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자, 이때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움직여요 왼쪽으로. 자, 그러면은 손목이 꺾인 상태 그대로 그립을 내려주면서 클럽을 내리면 손목은 꺾여 있게 되고 샤프트, 아, 헤드, 샤프트, 그립까지 클럽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몸이 회전을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끌고 들어와 있죠, 클럽이. 이 상태에서 마저 그립을 보내주면서 몸을 돌려줘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헤드가 몸 앞을 치고 지나가면서 그립을 따라잡으면서 몸의 회전과 함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치고 나가요. 이렇게 되면 은 아무래도 손목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캐스팅의 영향을 훨씬 더덜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은 스쿠핑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뒷단까지 같이 잡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한 컨택으로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그립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힘을 조금만 더 강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블로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클럽 공을 찍어 칠 수가 있어요 찍어 치는 거에 맞춰서 몸의 회전을 추가적으로 들어가 준다라면 은 전보다 다운블로우 스윙을 공을 찍어 치는 디봇을 깊게 만들어내는 디봇을 길게 만들어내는 모든 동작을 전보다 좀더 편하게 하면서 아이언 스윙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면 은이 내용은 드라이버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냐? 아니에요. 드라이버에도 맞아요. 드라이버에도 맞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볼 포지션 때문이죠. 공이 이렇게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내리면서 돌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공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중심점은 내 명치 앞이라는 거를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몸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중심점으로 내려왔다가 중심점을 지나고 최저점을 지나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공이 맞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공을 쳐주신다 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찍어치는 스윙이 아니라 완만하게 공을 쓰러치면서 올려치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스윙의 다른 점은 클럽이 다른 거지 내가 달라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클럽의 길이와 클럽의 로프트가 아까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것볼 포지션이 달라진다면 라은 동일한 동작으로 우리가 공을 치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지금 보셨던 스윙처럼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때 하체가 먼저 선행을 하면서 클럽이 떨어져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클럽을 떨어뜨려 주면서 포인트는 헤드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그립을 이용하여 클럽 전체를 떨어뜨려주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한다면 아이언스윙 같은 경우는 전보다 좀더 강하게 찍어치고 드라이버스윙 같은 경우는 전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중심점을 찾아가면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컨택, 일관된 방향성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로 지금보다는 좀더 쉽게 볼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체의 움직임, 상체의 움직임, 그리고 잘못된 클럽의 움직임이 아닌 그립의 움직임으로도 훨씬 더 쉽게 강력하게 공을 칠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펌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